본인 성격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단점이 아, 아닐까 근데 또 완벽주의 또 얘기했어요 하는데요. 비지원자 같은 케이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많이 떨어지는 유형이거든요 100으로 치면 8 90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는 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게 비춰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취미가 뭔지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리프레시시 할수 있는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네이 네. 업무에 있어서 내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비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력이 매우 일관돼요. 교육이나 인사에 관심이 많구나. 그건 누구나 이력서에서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직무에 대한 걸로 물어보는 거죠. 저는 학창시절 다섯 번의 HR 인턴 경험을 통해서 채용, 글로벌 인력 운영, 조직 문화, 평가 보상까지 기업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좀더 빠르게 적응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 지원자는요. 좀 아쉬운 답변을 했어요. 그 차별점이 인턴 경험을 했다로 그냥 끝을 내버렸거든요. 이력서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성과를 만들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꼭 그냥 인턴을 했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HR 관점으로 갖고 있어요. 라는 어,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인턴 경험 중에서 내가 가장 잘 했던 일이 있다면 궁금하죠. 너 인턴 많이 했는데 어떤 성과를 냈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먼저 답변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행사를 기획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인턴했던 그곳에만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고 아 이거는 정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지원자 같은 케이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많이 떨어지는 유형이거든요 본인이 행사 계획을 많이 했다 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참 좋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거가 뭐죠? 말을 안 해줘요 디테일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면접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친구를 사실 평가할 요소가 없어요 그냥 좋았다 이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거든요 혹시 어떤 행사였는지 신뢰가 안 된다면 IT 기업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함께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함께 즐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성원으로서 일첫 번째로 갖춰야 되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목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나 이상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업무를 하시면서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음... 어, 실제 갈등 상황을 사실 없, 없었는데요 근데... 갈등 상황이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해요 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 상황을 겪습니다 내가 말을 못알아듣는 것도 갈등이고요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도 갈등이고요 같이 일을 할 때, 협력해서 일을 할 때는 모든 상황들이 갈등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건데 없다 라고 시작을 해버리면 좋지 못하죠. 제 사수님께서 맞닥뜨리거나 어, 제가 스스로 느꼈던 거는 음, 입의 무거움, 그 다음에 듣는 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HR 담당자는 구성원이 어떠한 불만을 말했을 때 묵묵히 듣고 피드백이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기본 지원자처럼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보고 겪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수가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 어떻게? 헤쳐나갔다는 걸 배웠다 이거는 매우 좋은 자세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팀워크를 갖고 있는지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업무에 대한 갈등 상황을 말하니까 여기서는 또 면접관은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했죠 그럼 아마 이 친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또 성격에 대한 거 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취미가 글쓰기입니다 어디에다가 글을 쓰시나요? 아... 블로그에도 일단 글을 쓰고 있고요 서브 프로젝트로 책쓰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혹시 스트레스 해소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 성격인데요 그래도 받을 때는 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을 아예 꺼놓고 핸드폰도 비행기 모드를 해놓고 책 읽다가 잠들고 또 슬을 깨는 그럴 때가 가장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가 보는 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가 보기에는 제가 좀 욕심이 많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완벽주의의 성향이 좀 완벽주의 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걱정 어리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우리 지원자는 또 나의 단점 물어보는 케이스인데 또 좋은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장점과 같은 나의 단점? 그럼 아마 비슷한 거 한번 더 물어볼 것 같은데. 네 본인 성이 보는 본인 성격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보네요. 답답하셨어요, 면접관님. 이제 답답하셔가지고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단점이 근데 아, 또 완벽주의 또 얘기했어요. 하는데요. 저는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좀 무섭고 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빨리 캐치를 하고 극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뭐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완벽주의보다는 안전하게 잘 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솔직하게 되게 얘기했거든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그걸 왜 완벽주의라고 포장을 할까요? 이렇게 포장을 하려는 순간 다른 것도 다 포장했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면 그런 사람이구나, 아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니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지 진짜 내가 극복을 하려고 했다면 그그 그, 그 행동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마음먹었습니다 라는 표현들은 근거가 없잖아요. 애시당초 채용 근거입니다. 근거 없습니다. 혹시 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잘 모르는 일이나 헷갈리는 일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이렇게 상황 문제를 주잖아요 이미 본인한테는 가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중이었어요 성격 물어봤죠 직무 물어봤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너무 퍼펙트한 걸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어. 저는 일단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참고 자료를 먼저 살펴볼 것 같은 그리고 어 본인의 업무도 바꾸신 상사님께서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분에게 일단은 시간을 요청을 드려서 제 궁금했던 점을 정리를 해서 마음껏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비지원자는 말을 되게 잘하세요. 말을 잘해서 임기응변으로 모든 답변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한 템포 쉬고 그 성과를 낸 포인트 있잖아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요점이 무엇이고 그런 걸잘 정리하셔서 쉬었다가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써놔라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떨리더라고요 필요한 정보를 또그 짧은 시간 안에 좀 캐치를 해야 되지만 아전세 번째 면접관 분께서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소유하셨던 분이셨죠? 비지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사장이라면 데리고 일하고 싶은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넓은 시야에서 사고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A샬 담당자로서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동이네요. 본인이 말을 빨리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좀 급한 인상을 줄수 있어요. 저 부분만 좀 개선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